주식은 한번 하면 죽을 때까지 간다. 2000년도 주식으로만 10억을 벌 었습니다. 원금 포함해서 제게는 11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 말까지 3천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만 늘어놓자니 결국 욕심이 화를 불렀던 거죠. 그래도 벌었던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 3월 20일까지 1억 5천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00년도 10억을 벌었을 때도 전세 1억 5천까지 가는 과정까지도 전세였습니다.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에는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전세라는 변함없는 세월과 함께 계좌 속에서만 난 벌었을 때 부자였고 이뤘을 땐 가난뱅이었습니다. 마누라에게도 10억을 벌었을 때 10원짜리 안아준 적 없었죠 10억을 벌었을 때에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10억이 9억이 되고 종목을 손절치고 예수금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3일이라는 기간에 현금화하지 못하고 있던 초조함이 불안함을 불러놓여 다시 빼지를 못했죠 대세 상승장이니깐 당연히 빼지 못하게 되고 그런 불타오르는 시장 속에서도 나만 소외되어 내리막 그렇게 허송세월 을 보내다 2억으로 돈이 줄어들자 원금 1억을 과감하게 떼버렸 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에 3천만 원이 남았을 때 다시 원금 1억을 입금했죠. 내가 벌어본 10억의 달콤함을 알기에 다시 목표를 10억으로 잡고 이 정도면 당연히 좋은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때려치게 되더군요. 하루에 몇천이 왔다갔다 하는 시국에 한달에 몇백 벌자고 매일 일을 나가는 게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것도 시시시게만 전전긍긍하면서 직장 잃고 돈 잃어도 계속 매달렸습니다. 마지막이다 하고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또 오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 맛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종목에 애착이 생기고 설레이는 기분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하지만 이내 결과는 참담하기만 한 거죠. 이제는 어디 아파트 경비원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쉽지가 않더군요. 경비원 한명 모집하는데 열 명이나 몰려서 저는 그대로 낙방입니다. 주식도 안 되고 직장도 없는데 그래도 주식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나이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청산하기에는 제가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이 나이에 느끼는 게 확실히 주식은 죽을 때까지 못 끊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답답한 분들도 많겠지요 그럼에도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이렇게 주식사례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보았는데요. 애초에 주식시장에 발을 딛지 않은 분들이라면 정말 큰 결심과 그 누구보다 노력할 자신이 있다면 주식을 하는 것이 맞으나 어정쩡한 자세로 임한다면 필히 실패를 맛보고 끊지도 못할 세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저 또한 이 점은 충고드리고 싶네요. 주식을 하게 된다면 쉽게 돈을 번다고 생각하여 절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보다 치열하고 냉정하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어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